모두들 털하입니다. 빠밤 네, 다음 뉴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제가 애정을 담아서 붙인 별명이 있어요. 뭡니까? 15권 한정만신 15권 한정만신이요? 네. 애정을 담았는데 아담 맵네요? 15권까지 너무 재밌는데 15권 이후로 넘어가면 좀 그래 애정으로 봐야지 약간 이렇게 되는 울화사 나홉교 선생님이 여기 옆에 계시다 그러면 똑같이 할수 있습니까? 진짜 만화 안그러시던데요? 기타 치시던데 막 <웃음> 아니 안 굴리면 초대 작가로 가셔서 기타 치셨어요. 아니 그 모르세요 한번 만화가는 영원히 만화갑니다. 해병 전진인가요? <웃음> <웃음> 해병 대 정신 몰라요? 네 아무튼 이 우라사가노 오키 작가님의 야. 만화 플루토 원작은 그 데즈카우사무의 지상 최강의 로봇 그렇죠. 네. 데즈카우사무의 후계자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 아 저도 진짜 그 생각했거든요. 그뭐 음. 사실 뭐 만화의 신이 있다면 네. 선택된 한 명이 누구냐 이런 음.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저 그다카하루미코 선생님과 음. 그 우라사나오키 선생님 음. 이두 명이 잡으러서 그래서 각 주전을 버리고 있어요. 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우라사나오키라는 작가분은 혹시 모르실까봐 몬스터 20세기 소년한 빌리 베트 이런 수많은 명작들 마스터 키튼 뭐 이런 명작들을 만든 뭐 야와라 작가족. 뭐 맞습니다 파인애플 아미 뭐뭐 뭐 많지 뭐 많지 그 그렇죠. 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유일하게 데즈카우사 문화상을 두번 받은 작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하고 뭐 하고 뭐했죠? 아 그것까지는 뭐슨 그것까지는 제가 그 이거 두번 음. 받은 것만 확인하고 어, 두번 받은 거 맞지? 하고 그냥 썼는데 음, 네네. 아무튼 이 플루토는 데지카우사모의 작품을 재해석해서 만든 8권짜리 네, 그렇죠. 안신이죠. 네. 1 5권원 이내니까. <웃음> 야이 사람 됐네. 어. <웃음> 여기서 이제 지상 최강의 로봇 편을 각색해서 그죠. 세계관을 재구축한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짤방으로 되게 유명해요. 일어나 마감해야지. 뭐 일어나 뭐뭐 뭐 해야지. 네. 그 종류가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예고편 공개를 하면서 우라사나오키가 플루토럴 애니메이으로 제작해 주신 모든 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새로운 시리즈의 탄생에 무척 설렌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데즈카우사무의 메시지가 세상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음. 라고이 아, 말이 정말, 정말 가슴을 맞았, 맞았어요데즈카우사무 작가가 가장 힘줘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음. 사람 인권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싸우지 말자, 제발. 그렇죠. 이 얘기였잖아요. 사실은 뭐, 걸작들, 대작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안한 작품이 없죠. 음. 거기다 그 작품 그 얘기를 꼭 하죠.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박인아 이사장님하고 같이 그 수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음. 근데 그때 처음으로 다뤘던 작품이 플로토예요 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거든요, 저한테. 음. 꼭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어. 하여튼 정말 좋은 소식이고 기대되고 네. 있고요. 어, 저에게는 뭐, 대부분의 작품이 1 5권 이후까지 저는 한참 재밌었어요 네, 음. 이 연내 공개된다고 하니까 올해 보부상에서 하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몬스터는 저에게도 너무나 큰 레퍼런스로 작동했던 음. 작품이라가지고 <목소리>